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소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펌파라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5월 3주차 주간 네.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네. 좀 분위기가 밝으면 좋겠해서 <웃음> <웃음> 어, <웃음> 보시는 배경도 좀 시원하게 바꿨는데 <웃음> 네네. 주식시장 너무 답답합니다. 지난주는 그래도 네. 금요일날 미국 시장 급등, 네네. 한국도 금요일 시장 좋았죠.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급등이 있죠.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 또 오늘 저녁 주시장, 미국이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에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시장은 네. 지금 이대로 조금 더 반등할까? 네. 아니면 또 주저앉을까? 네. 이런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죠. 아, 맞습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디슈에서는 지난 주말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냐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가 상승적으로 조금 움직일 것인가 네. 아니면 또 요즘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 네.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좋지 않는 네. 자이 현상이 오히려 더 걱정이 커질 것인가 네, 네. 자, 이 이야기는 하디쇼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최근 동향을 네. 혹성 탈출이라고 정해놨네요, 그죠? 네. <웃음> <웃음> 예. 아, 근데 이제 뭐, 지난주에, 예. 지난주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해서, 음. 우리나라 코스피는 8거래 연속, 거래일 연속이니까, 지난 한 주만 하면은 5일이지 않습니까? 열흘 넘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거래 연속을 목요일까지 음.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 날 극적으로 예. 이제 2,550 포인트를 목요일 날 찍고 나서 예. 이제 금요일 날 극적으로 2,600 선을 이제 회복을 하는 이제 반등 이 있었는데 예. 이게 뭐 2,600을 회복했다고 해서 음. 또 다른 그 스타트 라인의 선거보다는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가 아닌가 예. 예. 이런 생각을 매수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면은 주간 지수 음. 수준으로는 다 마이너스로 끝났고 예. 특히 나스닥이 고점 대비 29.9% 하락을 했으니까 약세장으로 이미 전환된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네, 약세, 나스닥 기준으로 그렇죠. 역, 예. 전환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아, 지난주 목요일 날 20%가 넘으면 약세장이라고 예. 알려져 있는데 20포인트에 뭐, 바, 저기 대략 0. 몇 퍼센트 선까지 음. 내려오다가 거기 터치했다고 싶은 그렇죠. 정도 예. 떨어졌다가 목요일날 십자가 모양으로 음. 어, 저기 마감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급등을 했거든요 예. 자 이런 정도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인데 과연 이번 주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의 말, 그 네네.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반등할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긴축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된 시그널은 예. 어, 긴축이 완화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 될 텐데 음. 이것은 긴축이 완화된다는 말은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 예. 얘기하는데 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은 결국에 있어서는, 어, 물가가 안정이 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음. 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상자산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음. 이제 한국인이 이제 그 개발해서 상장시킨 어, 루나와 테, 테라인데, 루나, 테라 또 하나가 테더라는게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달러에 연동된 가상화폐인데, 음. 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달러에 연동된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거래량이 확 줄어 있는 음. 상황에서 일정의 투매가 나타나서 거의 뭐 100%, 99% 이상 폭락을 좀 해버렸습니다. 예. 이 같은 이제 가상자산은 어... 비 보면 주식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서는 있 이게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더 해피 심리가 크리겠네. 그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예.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럼 비트코인 자체도 일단 가상화폐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에 일종의 루나와 테라 좀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것도 음. 하고 있고 핵심에서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어, 가상자산 음. 그 시장에서 루나테라가 음.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 10위 이내에 들어갔던 네. 가상자산이거든요. 네. 이것이 거의 시지 조각이 될 정도로 음. 폭락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후폭풍이 어, 주식시장에도 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여기서 쇼커버링이 나타날 수 예. 하는 거 여기서 예. 어, 손실된 거를 주식을 팔아가지고 음.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상에 예.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하나 인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이것이, 이 약세장의 마지막이 아닐까 음. 하는, 그렇게 반사적인 얘기가 좀 들고 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나쁜 얘기이기도 하지만 바닥을 증명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것으로 예. 모든 약세와 음. 관련된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됐다 음.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에, 아직은 확실할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요즘 계속 이제 미국 기업들 뭐 한국도 마찬가지 실적이 예. 나오는데 실적에 보다는 1분기 실적이죠. 네네. 1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라는 가이든서에 계속 나쁜 영향을 받고 네.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 뭐냐면은 음. 이번 주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에, 과연 이제 그 약세장을 끝내고 음.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데리켓 바운스로 어, 마지막에 좀 어, 너무 이제 그 과매도에 따른 그 반발 매수가 있었지만 요것으로 예. 끝나고 또다시 어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 음. 하는 바로미터 중에 예. 하나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이에요. 여기서 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통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 이런 것.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어. 어, 월마트나 홈디포 이제 월마트는 음. 이제 그 소매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홈디포는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또각각 그렇죠. 받았는데. 더군다나 홈디포는 뭐냐면은 이제 그 집안을 꾸미는, 그래, 예, 꾸미는 네, 뭐 네. 이런 부분이니까, 월마트, 홈디포, 어, 타겟, 노우즈 이런 음. 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지 반영을 하고 있을지. 예.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제 물가, 이, 월마트와 홈디포에서 파는 물가의 어, 물건값이 음. 올라가지고, 실적이 아무래도 정화될 음.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대표적인 또 소매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와 굉장히 음. 연관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실적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향후 물가 를 반영했을 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음. 이게 굉장히 초미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에, 17일 미국 시간으로 17일 음. 미국 시간으로 18일 각각 어, 두 개씩 그 대형 유통 업체들의 음. 실적이 나오는 걸 한번 유심히 볼 음. 필요가 있고 이제 한편으로 어, 지난주에 이제 반등이 나오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코스피가 PER이 9.5배예요. 예. 그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가 PER이 이제 저점으로 음. 막어 그 약세장 뭐 이렇게 내리기 꽂는 이런 시장에서 어1 0 배를 이렇게 이제 깨기 깨기 음. 직전에 다들 반등을 했거든요. 예, 이게 코소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평균 이익이 네. 주당 이익이 지금. 주당 평균 가격의 열 배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전히 향후에 지난주나 지난주도 지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나라 코스피의 추정 이익은 예. 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현재로서는 음. 어, 분기가 지날수록 이, 그 실적 가이던스가 지 좋게 지금 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실적은 좋아지는데 에, 주가는 굉장히 실적에 비해서 폭락 정도가 심했다고 음.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9.5배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있고. 주가는 안 움직이고 실적은 점차 개선된다고 하면 포어는더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정체된다면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환율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음. 이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1,285원, 이제 1,300원대에 예. 다가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그래프를 넣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환율 그래프를 한번 보신다면 대략 1,285원에서 1 3 0 2 사이라고 한다면 음.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 2008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IMF라든지 이런 때를 제외한 환율의 동향을 보면 은 이거 이상으로 약해진 경우가 없었어요. 음. 즉 환율이 약세가 될 만큼 다된상황이다라 예. 1,285원을 본다면 즉 코스피 9.5배, 환율 1,285원, 그다음 PBR이 지금 1배 수준이거든요, 예. 1배 수준이거든요. 이세 가지 조합을 한다면 어, 우리나라 주식상 싸질 만큼 싸졌다. 음. 더 이상 싸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환율도 어, 저기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 원화 가치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음. 이 얘기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싸다고 인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예. 이런 조합이 된다면 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조금만 받쳐준다면 음. 좀 토라운드 할수 있는 여지는 좀 마련될까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최근의 상황은, 뭐, 한국도 거의 뭐 2주 가까이 계속 하락이었지만, 어 일자 기준으로 보면, 미국도 실적이나 전망에 좋은 에너지 주도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한국 코스피를 PB, PR 관점에서 해석해 보셨지만, 네. S&P 500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핫 이슈로 이제 과연 반등할까? 음. 우리가 이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이제, 보통, 바닥은, 바닥은, 예. 투자자들이 기법, 항복을 음. 하는 순간이 바닥이다, 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음. 바닥인가 아닌가 음. 하는 그것을 먼저 이제 챙겨봐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아까 금요일만 빼고 본다면, 음. S&P 500은 물론이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실적과 전망과 모든 게있어 대장인, 에너지 주도 목요일 날 보면 폭락을 음, 해버렸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 지금 그 이전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어 미래가 불투명한 종목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예. 고성장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하락한 건 이해가 되는데 음. 실적과 전망이 좋은 에너지 주가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또 보통 금리가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도 좋다고 하는데 금융주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과연 지금이 바닥일까 아닐까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음.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반등할까 라는 거에 전제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점 확인이 돼야 음. 되는데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면 어쩌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다 음. 우리 지금 지금보다 더 낮아진 또 다른 저점이기보다는 현재가 저점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예. 있으면서 또한 가지 덧붙이는 거 우리나라 코스피아까 PER 얘기했듯이 미국 S&P500 12개월 선행 P/E/R도 17 수준이거든요. 예. 어 이제 지난해 고점이 22 정도 됐는데 여기서 17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투자 교과서나 이런데 계속 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적정한 퍼가 그러니까 즉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모든 걸 상관없이 예. 한 개별 종목도 그렇고 어 적정한 퍼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음. 퍼입니까 뭐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이 뭐냐면은 한17 정도 돼요. 음. 이제 이것은 이제 그그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이자율과도 관련이 음, 좀 있는데 예. 지금 이 모든 걸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예. 어, 즉 적정 퍼가 얼마냐 역사적인 퍼가 얼마냐 합리적인 퍼가 얼마냐 그럼 대략 10중에서 17 정도를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즉그 수준까지 적정 퍼까지 지금 내려왔다 음. 하는 걸 하나 좀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바닥이 다고싶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나왔네.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도 다 떨어지고. 그렇죠. 가상 자산도 그냥 폭락을 했고. 네네. 또 한국이든 미국이든 for p r 자체도 네. 상당히 낮게 추락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어, 본격적으로 과연 이것이 바닥이니까 이제 하락을 탈출해서 상승으로 네. 옮겨 갈 것인가? 네. 아니면 또 조금 올랐는데 아니야. 잠시 그냥 어, 맛보이 줘서 하면서또 늘어질 예. 것이냐 반등이 지속할 것이냐 하락으로 다시 되돌림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좀해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 이제 아까 항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기법하는 순간에 이제 우량주마저도 투매 현상이 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좀 어,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항복 항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음. 아유 힘들어 하는 음. 게 이제 세 가지가 보통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 FED가 긴축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음. 그런데 지금 0.5씩 두번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0.75 얘기를 가도 예. 나오고 있다는 예. 얘기를 들어본다면 아직 한국의 순간은 음. 이걸로 보아서는. 음. 아니네. 예, 예. 이런 예. 얘기가 있을 수가 또 있겠죠. 계속 면을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향후 음. 이제 그 소비자들이 어 예측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예. 보면은, 이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면은, 대략 한 5.3%를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또전망한 5년에서 10년, 음. 그 꽤긴 꽤 후의 얘기죠. 예. 5년에서 10년의 인플레이션도 3%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FED에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은2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은 긴축 프로그램 수정할 것 같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고 좀더 시간이 필요한 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식 멀티풀, 아까 멀티풀은 PER이지 음. 않습니까? 예. 그럼 PER이 매력적이냐? PER은 또 매력적이에요. 예. 이제, 즉, 과연 이제 그 반등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항복의 조짐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 이거 두 개와 한 개로 나뉘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중에서 한개 정도는 항복 조짐에 이르렀고 네. 아직 두 가지는 아니다 그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아직 항복 조짐을 확인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그, 이제, 베레,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과, 어,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은 예. 한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항복이냐 얘기할 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음. 한쪽에서는 베어마켓 어, 랠리 가능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락장이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예. 단기적으로, 음. 단기적으로 랠리는 있을 것이다. 음. 어, S&P 기준으로 얼마냐? 대략 4,200선 부근까지는, 음. 어, 상승할 것이다. 예. 즉, 4,200선은 어떤 거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4,200이 깨지면 위험합니다. 여러 차례 예. 얘기를 했거든요. 즉, 4,200과 4, 4 7 0 0의 박스권에서 한동안 움직였는데, 음. 4,200을 깨고 지금 내려와서, 음. 배우백 회신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즉, 어, 4,200, 그, 즉, 박스권 하단이 4,200까지는, 음. 어, 상승할 것으로 본다, 아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배월 메이커 랠리를 가능성을 얘기하는 네. 것, 반등을 할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항복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 애플을 예를 들었어요. 애플을 이제 지난주에 애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애플이 150 달러를 깨면은 좀 어, 힘들 것 음.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 베, 애플이 (200일) (100일) 이동 평균 선이 몇 달라냐면은 (137달러예요) 예. 지난주 목요일날 어디까지 빠졌냐면 (138.8달러까지) 음. 빠졌어요 예. 그까 그러니까 어1 3 7달러를 (138.8달러라고) 한다면 음. 터치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어, 라인 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음. 이제 바닥을 터치를 하고 어~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도 터치하고 어~ 퉁튀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147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즉, 어, 애플을 본다면, 어, 가장 우량한, 그러니까 음. 최후까지 지고 있을, 그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하락하더라도 이 종목은 최후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애플마저도 라인 구간에 진입했다는 음. 말은 결국은 항목당대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음. 그 다음에 바닥을 터치다운 했기 때문에 에 하락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음. 어 일정한 부분까지는 어 상승이 오를 것이다. 음. 즉, 여기서 쭉 올라서 4,700, 5,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기보다도 음. 어 여기서 또 다른 반락보다는 어 조금은 더 어, 상승세가 어렵니까? 이어질 그러니까 것이다. 바닥은 이제 확인이 된 셈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할 그렇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반발 매수세 때문에 그랬지. 음. 에, 결국은 금요일 날 말고 금요일 날 하루로 끝나고 예. 이번 주 내내 또 약세장이 될 음. 것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민지식. 이제 음.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민 주식 그러니까, 실체도 별로 없고, 실적도 별로 나오지 않는데, 주가는 그냥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조직 있지 않았었습니까? 음. 이런 밈 주식이 지난주에 다시 어, 폭등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고평가 주식, 이 재상승한 것은 시장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 음. 시장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FDE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이것 봐라 음. 이렇게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 아 그러면 회수해야겠네 음. 그러면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얘기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 아까 이건 설명을 제가 예, 드렸었죠. 예. 향후 12개월간 5.4, 5년에 10년 3%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 음.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이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이 즉 밀물과 썰물의 교차 지점에서 이 물길이 어디로 흐를지 음.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이번 상황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됐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뉴욕 생명 자산 운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30% 퍼센트뿐이 안 된다. 음. 아, 아, 이것은 이제 듣던 중 반가운 일단 예측입니다. 예, 예. <웃음>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은 30% 뿐이 안 된다. 예. 뉴욕 생명 자산운영에서는 뉴욕 생명 자산운영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운용을 음,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생명 자체가 아주 예. 유명한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 중에 하나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예.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에, 아주 어마어마하기 그러겠죠. 때문에 즉 예. 뉴욕 생명 자산운영에서 어.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향후 음. 전망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걸 예. 전제를 하는데,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음. 30%이고, 오히려 음. 고성장과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다에 음. 70% 정도 확률을 지금 걸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고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그 이상으로 돈을 벌면 되지 않을 그렇죠, 않냐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은 맞다. 아까 얘기했듯이 음, 음. 향후 12개월 5.3% 어, 음. 인플레이션이 있고, 향후 5년에 10년간 3% 있는 건 맞는데, 예.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그 고인플레이션을 음. 능가할 고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것의 70% 우리는 그렇구나. 배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택플레이션은 고인플레이션 플러스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인데. 그렇죠. 그렇죠. 고성장, 고인플레이션 플러스 고성장이면 문제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것도 고성장이 고인플레이션보다 음. 더 높게, 성장이 인플레이션보다 음.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예. 이게 70% 확률로 음. 우리는 예상을 한다. 예. 즉, 아까 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이번 주 또는 단기적으로 음. 어 이제 랠리가 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금요일 하루장으로 끝날 것인지 음. 공방이 있어 음. 있는 상황에서 뉴욕 생명은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예. 어 향후에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음. 이러한 약세장보다는 고성장, 음. 아, 고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은 어, 좀, 비관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날 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예. 저는 좀이 말로써 좀 마무리 좀 짓고 싶, 짓고자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5월 셋째 주주간주식 시장 전망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음,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은 물론 이제 변동성은 계속 좀 계속 되겠죠. 아, 되겠죠. 어, 최근에 주가를 짓눌렸던 짓누리고 있는 음. 이 악재들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한데 어 결국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실적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네. 악재들이 있지만 기업 실적이 그것을 차고 넘어가면 사실은 오히려 그 에너지가 더클 것이고 네. 또어 실제 이제 주가 수준이 어떠하냐라는 것도 서로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음 오늘 5월 셋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반등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또 약세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이 이야기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투자자분들께서 이 변동성 많은 장세에 조금이라도 도입,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